빗소아나 거기서 때려받아 어? 다시 때려봐 헤비네 치앙 <웃음> 아 오케이?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오케이가 해빈치아. 아니고 나 지금 이어폰이 여러분 새로 사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안 써있어 이어폰이 그래가지고 근데 안써게 아, 아, 없는데? 잠깐만 제 이어폰의 리모컨은 오른쪽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요렇게 6인이 모여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청새치까지꼽사리 껴가지고 컨텐츠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시잉님이랑 나니님한테 그래서 네. 지금 좀 곤란한 부분은 시잉 나니의 나이는 사실 밝혀진 바가 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몰라 근데 사실 밝히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웃음> 그래서 말을 다 놓도록 어, 해요 하기로 한게 있어요 어? 그래요? 어떻게? 나이는 아, 다놓고김씨가 아. 이제 막내로 들어오고아 맞아 전화 사용하기로 그 했거든요. 하긴. 어. 싸가지 없는 녀석들. 아니.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냥토딩 <튜데가> 막내 하자아그들이내 <웃음> 위에 있는 거다못 참아. 내가정정당량하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 실제로 나이가 위에 있는데 뭘 니들이 밑에 있는 걸. 못 참아. 전쟁으로 승부다. <웃음> 아이 오늘 오늘 이걸로 나이 순서를 정하자고 이걸로. 아, 아, 오 마이 갓 이거 그럼 케빈이 제일 먼저 탈, 탈락하면은. 참고로 그러면은... 나 이거 우승해본 적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누나 두명 생기겠는데? 어. 연비야 그 날이다. 근데 막내 되는 거보 뭐 나쁘지 않을지도. <웃음> <웃음> 요즘 약간 젊어지고 <웃음> 싶달까? 음... 그럼 우리의 캐비나를 견뎌던다할수 있음? 음 탈퇴할 거야. <웃음> <웃음> 어 능력부터 한 번씩 다 뽑아볼까요? 저기 어둠의 캐빈 뽑아주세요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뽑자 여기 이거 뽑자 이거 어, 안전거가 나올 것같아 뭐야? 그것은? 어 잠깐만 너무 길어요 세줄 이상 못 읽는데 이거? 나도 이거 뽑아야지 아! 아! 나 왜? 아! 나 이걸로 뭐, 뭐 있나? 나? 아! 나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투력이야? 어? 아마 또! <웃음> 케빈님, 가 뽑은 걸 바꾸시래? 어떤? 아! <웃음> 또 너랑 바꾸자고? 왼쪽으로 아! 고르세요 아니, 아버지! 이거 가 아버지 거인데 나랑 바꾸, 바꾸자. 자, 자, 나 이건 딱 아버지 거. 그책 이름부터 아, 아버지 아니, 어! 아니, 두 개... 자, <웃음> <웃음> 하나 줘봐. 야, 야, 야, 야! <웃음> 줘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책 이름 딱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웃음> 뭐 어르신 뭐 이런 거 있었나? 잠깐만. <웃음> <웃음>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웃음> 잠깐만 바꿀래 드디어 어? 바꿀래? 어? 아니 아안 바꿀래? 안 바꿔. 저렇게 말한 거안 바꿀래. 안 바꿀래? 시가 이거 해볼래 <웃음> 한번? 네? <웃음> 왜요? 저거님제건 많이 귀여워요. 한 번. 어차피 세줄 <웃음> <3줄> 이상 <웃음> 못 바꾼다며. <웃음> 어? 시가 당도야. <딱> <웃음> <웃음> 아, 아니야 그거 내거였어너 <웃음> 뭔데? <웃음> 나 지금 완전 비공개야 아무도 몰라 바꿔보자 응 뭐지? 어길네 <웃음> 똑같은거 <웃음> 아니야? 이거. 돌돌하 하나 전에 돌아오는거야 돌돌하잖아 돌돌하 그냥해 이거 <웃음> 아마지거야아 이거 그냥해? 돌고 돌아 아마지거야 아, 그냥해 알았어 아 그냥 할게 어해볼 한케 한케 자 그러면은 일단 침대 색깔 맞춰서 가져가고 아 요즘 근데 한 남자 행동 좀 많이 하긴 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오늘 한 남자네 나1 6개 나왔다 블록 와아나 미치겠네 이거 오늘 몇번 방이야? 뭐 어, 이걸로 나이정한 다음에 나 망했는데 너무 <웃음> 망했네 나 망했어 <웃음> 막내. 막내 하자 막내 나망내한 남자 되는 막내 한 남자 <웃음> 올라가잖아 아아 아, 아 같이 가자 그치? 이러고 어. 이제 옆으로 갈까? 옆으로? 어 여기 어디로 갈까? 이렇게 음. 난 불렀게 괜찮아 오난 16개였어 이제 끝이야 <웃음> 아어 그렇구나 나니야 <웃음> <웃음> 너 아니. 사기당한 거야 <웃음> 나, 아니 뭐 저기 하남자보단 이게 나을까 야! <웃음> 야임마 <인마. 웃음> 어, 침대 설치? <웃음> 침대를 옆으로 놔 봐봐 어? 이거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웃음> 뭐 <하니? 웃음> 아니 이 침대 설치할 방법이 없어. 야 이거는 <웃음> 어, 뭐 야, 이기겠다는 게 아닌데 그냥 응. 지겠다는 건데 저거는. <웃음> 야, 이거 이거 <웃음> <어떻게> 야이 <야, 웃음> 우리 막내 둘은 어떡하냐? <웃음> 이거 그냥 둘 중에 막내되기 싫으면은 <웃음> <웃음> 통수 쳐야지 뭐 그러니까 통수 쳐야지 뭐 시작하자마자. 여비야, 아, 여비야, 어? 그러면 안 돼. <웃음> 뭘, 뭐, 아, 안 그래, 안 그래. 아 이거 응. 잠깐만, 근데 내가 지금 음... 여, 일단 옆을 감싸야 돼, 감싸. 어. 아나 미치겠네 이거. 능력이 좀큰 일인 게내이 능력을 안 써봤어. 아, 아, 이, 너가 날파리네. 일단 근데 우리 처음에는 그런 좀 나은 거야. 아 그래? 어, 그러니까 날파리가 올 일이 없잖아. 그리고.. 연습을 좀 해봐 지금 나는 어, 연습을 지금 좀 해봐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뭐건축블록 나오면 나한테 주고 연습을 해어 무서운데? 어떻게 쓰는 야, 거지? 김산이 비명소리 이제 <웃음> 남이 발사합니다 <웃음> 어 어떡해! 점프점 한번 눌러지 점프 한번 눌러지 <웃음> <줄여주면> 그렇지 <웃음> 어떡해요 써, 써! 폭죽을 써여기가어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뭐지?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자 이제 연배님 <옆에> 지금이에요 잊지 <웃음> 어, 않았어 어디 갔어? <웃음> 나할 수가 <웃음> <웃음> 야, 어디든 야, 그냥 들어가는데 부셔 버려 그냥. F3만 좌표 위치가 뜨는 걸? 아, 이런개 같은 아, 아이트 누르고 해야지. 아, 아이트. 어, 이게 뭘까? <웃음> 뭐야? 어? 야, 그 와중에 빗술리 밀었어? <웃음> 나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왜안 <웃음> 되는데. 하안되안 돼, 안돼안 돼.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아 너무 아깝아 어, 어렵다 김난이 내 동생 만들어줘 아아 엄마 아 소리 아아아 제일 낮아아 엄마 동생 만들어 줘 <웃음> 엄마 <웃음> 그러면 아빈 님이랑 우리 아자아빈님 그래 그래. 왜, 어, 우리, 우리 나 있어. 선물 들고 왔어요. 야나 지난번에 음... 배신을 통한 하 남자 행동 한 다음에 야. 댓글 많이 받고 반성했어, 연비야. <웃음> 나 <웃음> 이제 오늘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루디, <웃음> 어? 우리도 힘을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럴까? 우리 합칠까? 날아서? 어. 능력 뭐야? 시다기? 나 부유러워. 어? 부유해. 나 그러면은 눈사람 <웃음> 구해줄 수 있어? 어? 알았어. 눈사람 알? 알알 알. 알, 알. <웃음> 진짜.. 무 고생하네 나니 할수 있어 김하니 어? 어? 이렇게 했나? 오! 어 캐비티 잘했어 이거 오! 맞아요? 어어어 아, 나 잘하죠? 야 <웃음> 아니, 그, <웃음> <웃음>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 나 나니야 우리.. 최고 팀이야 거기 <웃음> 거기 죽이면 우리 몇 명하고 사오되는지 몰라 아니? 근데.. 저게 있잖아 저게 좀 사람을 미치게 해 저 능력이 딱 먹자마자 좀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맞아 아아 the 개 a r a m i Adrenaline Punjulden, so, m a j a 어? a d a So, can you be s 동생 e of Sarami? Oh, n a d 나 a Huh? What? 빨리 내 작업대 내놔 작업대 <웃음> <웃음> 안돼 작뭔 능력이길래 누구 좋으라고 안돼 안돼 지금 난이가 근데 빗소리 견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네. 2DC 때나 연비 난이 요런 구도로 가야됨 지금 지형이 응 빨리 예 네. 가시죠 예 안되겠습니다 저 배신자 아, 안 자식 안 가지고 돼. 그냥 저번에 찼때도 배신자 어, 자식이라아 죽이지마 지난번 판에 배신한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그한남자 아닙니까? 3판만 너... 배신한 게 아니잖아요 내그 능력 번에... 가져가라 <웃음> 나 저기 가게 해줘 김투디 나 가? 저기 가고 싶다고 날아서 가고... 가면 안 돼? 어 날아서 못가 <웃음> 왜? <웃음> 나 진짜 가만히 아, 지나갈게 때리지마 난 진짜 가만히 지나갈게 오, 오, 오. 오 간다 간다 간다 똑같은데 그러면 <웃음> 어떻게 가? 야 미야 미야 케 잠깐 이리로 와 봐봐. <웃음> 나아니 어디가? <웃음> 잠깐만. 아니. 나? 연비야 왜, 왜 여, 이렇게 하는 거? 아.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알았어 어, 어. 알았어. <웃음> 아니야, 널 위해서 용암 바구니를 한 바구니 내려주고 있어 그걸 팔려고. 뭐야 뭐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어이 자네. 연합군이 왔다고? 해보자는 건가? <웃음> 아 잠깐만, 야. <웃음> 상자 고마워. 아 <웃음> 어. 선물이야, 집들이 선물. 아 그래? 오왜 <웃음> 이렇게 그 그래. 여기 보면은 여기서 저거 할수 있어? 근데 빗소리가 우리랑 양동이 들어서 흙으로 감싸고 있는데 조금부터 잡아야 되지 않았까 그런가? 어. 아니 봐봐, 제 점점 집 키워가잖아. 오 어, 맞네. 이렇게 어. 하는 거잖아, 이 자식아. 봐봐, 악 아, 씨! 혹시... 나냐, 나냐, 나냐. 에 <웃음> 어. <웃음> <이건 웃음> 버튼을 어디? 오 씨! 잠깐저 뭐야? 쟤 뭐야? 왜 때려? 뭐야? 쟤왜 때려? 야 뭐야? 아, 너나 아, 나 보여? 저왜잘왜나 <웃음> 능력 썼는데 왜 보여? 어? 안, 안 썼으니까? 어? 동네 어? 바본가? <웃음> 아니 나 능력 왜 이렇게 구려.. 구리...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시프트 누르고 있어야 안 보이는 거네 와.. 진짜 구리다 진짜 한남자 중에 하남 <웃음> 진짜 하중하네 이거? <웃음> 진짜 리얼 아이 큰 난데? 이거 이거는 뭐야? 그거 왜 때렸어? 아! 어? 어? 오히려 좋아? 어.. 물량동이미피하였습니다 <웃음> 보였어? <웃음> 어.. 낚싯대가 <웃음> 스루티.. 내가 어? 도와줄 수 있어? 어? 고마워 아니야 조심해.. 아.. 아것 같아 그흫흫흫흫흐흫흫 아니야 우 멀리서 볼때가 되.. 그 내가 누구야 친구는 집들이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형님 우리가.. 그렇지! 싸움테일 그래. 짜 아, 진짜, 쟤네 또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짜 진짜, 진짜, 아니지 어, 이거 진출이. 또 나에게 지금 배신을 종용하고 있잖아 너는 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케빈이 우승시켜줄게 <웃음> 어, <웃음> 그러지마 <웃음> 진짜, 진짜, 오늘마저 내가 배신하짜 진짜, 진짜, 진 쓰레기 중에 쓰레기 트래시 오브 스트레시가 된다고 아 근데 케미님 언젠 안 그랬어? <웃음> <웃음> 형님 제가 진짜 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은 어차피 쓰레기나 개쓰레기나 똑같거든요 그것도 <웃음> <웃음> 맞네 <맞지> 그럴까 <웃음> 왜 개쓰레기가 낫지 않을까요? <웃음> 맞지, 맞지. 나쁘지 않다 아니, 생각해 아니야 저기서 나쁘지 않다라고 나오면 안 되지 아 맞다 맞다 형님 뭐지? <웃음> <웃음> 아 저기서 둘이 대치하고 있는 왜이렇웃기 <웃음> 저희 굳이 이래 있습니까? 저희 진짜? 아, 아 저기 대치하고 있는 거 뭐? 아, 그거 알지? 왜그 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어. 어. <웃음> 네. 어? 네. 어? 오른쪽으로 비킬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비킬려면 왼쪽으로 하고. 진짜. 아, 나 지금 바람에 날아다니고 있았어 바람에 날아. 대박. 미친. 우리 무적이야. 오케이 오케이. 뭔데? 2D 가보자. 비밀임, 형님 빡 지금 선택권 드림. 저희와 함께. 일등 가시겠어요? 아니, 난 오늘 패션하지 않아. 오케이. 트루디가 그러니까 형님 계속 먼저 죽는 거예요. <웃음> <웃음> 치타가 우리 무지 <무조건> 무적. <웃음> 오케이 오케이. 트지마 좋아 좋아. 모지마. 야, 저거 왜에 너지 다냐? 왜? 어? 어? 어? 투데이 침대 방해다 뭐야? 아투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서 살아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잘 살아? 나어 아니 실수로 죽였어. 나 이게 비. <웃음> <웃음> 아, 미안. 아니, 아니야, 어. 괜찮아. 우리 근데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어딜 가지? 누구부 치지? 일단 아까 우리 우리의 손길을 거부했아 어, 잠깐. 치다가 치다가. <웃음> 왜 그래? 너네 집이 지금 왜 그래? 여기 안에 이들들이야. <웃음> 둘이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하나 미치겠다. 뭐야?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게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어 당연하지. 나 누군가가 나한테 배신을 속삭였지만 나 절대 굴하지 않아? <웃음> 나딱 말할게. 나 눈골렘 줄게.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미 보고 다 보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왔는데? 뭐 오케이? 왔는데? 어? 어? 뭐 왔는데 방금? 뭐? 방금 뭐 왔어? 아. 투명, 투명, 투명. 맞아. 재끼은 투명이잖아. 아. 이쯤인가? 여긴가 뭐하세요 여기서?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이거 능력 진짜 개구리네 <웃음> 진짜 이게 뭐야 뭐 여기 있었어! 어뭐 깜짝이야! 이기 사람 있었 뭐야 형, 형님 제가 기회 한번더 드릴까요? 하하나니야 어떻게 라아운홈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사람 뭐야 형님 제가 기회 한번더 드릴까요? <웃음> 나니야 <웃음> 소라! 아무도 믿는 거아니야 이러면... 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어쩔 능력 수 없어. 성격? 너 능력이 혹시 뭔데? 어! <웃음> 오! 오! <웃음> 됐어! 잘했어! 나니! 진짜 들어 소라! <웃음> 집으로 들어와! <너>, 김단희! <웃음> 너, 너 능력이 뭔데? 어!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아씨, 아니 아이, 나 능력 너무 <웃음> 구려 이거. 형님 어쩌다 이렇게 하 남자가 되셨어요? <웃음> 얘 어디 있어? 로디, 여기 도와줘 나, 나 가? 이쪽으로 가? 아니 괜찮아. 비소라, 우리 더웠는데? 케케묵은 어떤 관계 거시기를 끊어내고. 근데 네. 난이가 아무래도 침대를 부쉈으니까 안 되겠지? 오늘은. 어. <웃음> 아야. 근데 비소라, 비소라. 맞혀. 맞는 거야. 비소리 오셨군요. 잠시만요. 네, 다녀오세요. 흐 네, 잠깐만요. 내려간다, 네. 저 바닥으로 <웃음> 떨어지는 <웃음> <진짜>? 용암들마냥 <웃음> 다시 떨어진다. <웃음> 야, 물, 물 빨리 꺼내. 물, 물, 물. 빛소리에 버튼 있으세요, 버튼? 어, 아유, 더, 버튼보다 좋은 거 있죠. 어, 나 레드, 어, 요, 레드 용, 좀... 용암 좀 꺼주실래요? 아, 네네네. 오케이, 굿. 야, 짐 <웃음> 미쳤어. <웃음> 야, 짐 <웃음> 미쳤어. <웃음> 미쳤다, 난이야. 어, 요, 요, 아, 미쳤다 나어야 이거 어떻게? 나어떻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게나게나게나아떻게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어떻어저게나저저게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어게어떻 어떻게? 나어떻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어 아, 네. 스님 <웃음> 나 이럴 거는 사람이야. 소리는 어? 소년 되지 않아? 야, 아, 야, 아, 야 아. 잠깐만, 야 투디가 나 때린 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저거? 너 능력 뭐야 투디야? 나 격투가야. 비서라. 격투가 미치... 야겠지제 아, 능력은 독기 나무꾼이에요. 선녀로 찾아. 비서님 따져야 돼. 잠깐만. <웃음> <웃음> 아, 야, 야 근데, 야 근데 투디가 너무 쎄. 아이오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러세요? 떨고 떨고 떨고 떨고 떨고 떨고 오케이 오케이 t e l I'm going to go to t h 딸 h 딸 t e l I'm 딸 o i n g to g 딸 to the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 이 going to go to 오케이 hotel.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 o i 몰라! 때라 그냥! 어, 미친! <웃음> 잠깐만! 여기 와드 어, 어, 있어! 미친! 난 몰라! 난 있어. 야!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웃음> 야! 우리 집 부서진다! 어, 와드님 죄송해요. 어 네. 나이스! 어, 어떻게 했어? <웃음> 어, 어 야! 케빈 있는 곳이 난이 침대야! 이거 뭐야! 나 난이 침대 부서는데 케빈의 침대에 빠졌는데 야! 시기 침대 부서져 내가! <웃음> 뭐야? 야, 이게 죽이기만 하면 돼 죽이기만 형 빨리 형 집에 침대 부숴 케빈 형 무승해야지 나 몰라 거야, 저 케빈? 지금 눈이 안 케빈? 보여 나청아어 보인다 청아 보인다 야너꼴짜기듯이 가라 <웃음> 분명 얘기했다 야 여기 여기 내 침대야 이 자식아 <웃음> 빨리 가 여기 니네 침대라고? 어내 침대야 나안입 부서졌어 네가부쉈잖아 나니꺼 부서졌어? 어나니꺼아 그렇네? 어, 어, 내 침대야 어, 돌아가 <웃음> 아 그래 나 복수 끝났다 야어 복수 끝났어 돌아가 <웃음> 어 연빈님만 지금 침대 남아있는 아유. 거야? 어 아, 님들 참을 수 있어? 연빈님만 있는 거 참을 수 있어? 케빈님 일단 <웃음> 일단 투이 보내야 돼요. 돼 내가 내가 저, 그럼 러시티 게. 돼요. 어? 식당이 어, 죽었어? 죽었어? 나그워든한테 맞고 뒤졌어 아 진짜네? <웃음> <웃음> 아까만 그 김씨 막내 왔죠? 아니 뭐 애초에 막내 할 거였네 초디님 <웃음> 왜요? 원픽 싸움인데? 좀 무서워요 아별도 무서워요 저한것같는데 그리고 제 침대 당신 부신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니지 투디침된 빗소리가부서었는데왜내 탓이야? 그거 싸우라고 열어줬더니만 <웃음> 어? 거 불러온 거 아니야? 아님, 아님. 아님, 아님? 그렇지, 아, 그래? 오케이,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마님. 근데 부수는 건빗소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요? 오케이 나니가 부수라. 빈말 나 스크린샷 찍어놓은 거 있어 녹화본 있잖아. 저희 와 함께 1등 가시겠어요? 아니, 잘... 난 오늘 패신하지 않아. 저거 <웃음> 왜? 아니야? 어어 투디침된 방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왜거 아니야? 아, 무리그렇다 해도 왜니수는 아니. 아니, 아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웃음> <줄어놨는데? 웃음> <어이>,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케빈님은 어 나, 나 지금... 진짜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어, 그... 그... 그... 그... 짜죠? 짜지라고... 너무 잘 보여. 어... 어... 이 자식아... 새끼 밴죽이면만 원. 어... 진짜? 어... 어... 새끼 밴... <웃음> 자, 잠이 아니 트리님, 잠이 아니야. 어... 아, 아, 아, 아시겠어요? 아가씨, 깃소리 줄여도 만 원. 뭐. 아, 전투기 부족한데 하나 지금. 살짝 지금. 아, 아 늦... 이거 하남자지 능력. 아. <웃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면 네어 <웃음> 이거 악마의 속성이. 오. 아. 어때? 어때? 죽너 오빠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웃음> 오빠 빗소리 잡아 줘라. 내가 반응 죽게. 오. 와, 네. 오빠 빗소리 잡아. <웃음> 하남자네요. 아! 어? 어? 어? 어? 어? 근데 연비 침대 남아 있지 않아? 아직? 어, 어. 내 침대 남아 있음. 아, 근데 내려... <웃음> 태어나면 씨.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야, 그냥 우아리가 부활. 어, 야, 우아으로 죽는다. 이거 어? 빠졌다. 이거 빠졌다, 집. 어? 이거 물물 내려가고 있어. 구조대 갑니다. 구조대 갑니다. 어디서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심해야 돼. <웃음> 안 돼. 토디. 어, 깜짝이야. 토디, 토디. <웃음> 아 왜? <웃음> 어, 왜? 나 대신 살아야 돼.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근데 왜 죽었어? <웃음> 내가 떨졌는데 제가 뭐가 잘못했나 봐, 아, <웃음> 어, 어,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싱. 신... <웃음> 왜? 아니야. 그래? <웃음> 아, 근데 만아 어? 이거 어제 부서졌어? 아 이거 <웃음> 소리가 부셨나, <웃음> 부셨나 <웃음> 보다. <웃음> <웃음>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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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 거미찌롱 <웃음> 죽어 제발 워든 뭐해 워든 뭐해 워든 뭐해, 워든 뭐해. 얘 어디갔어 얘 퇴근했어? 아 지금 벽지에 벽지있어서못 가는 중제 지금 뭐 보이긴 해? 나이스 남자의 나 우승. 나어 진짜 우승 해버렸네 이거. 이 뭐야? 우승 해버렸네. 이 야. 야. 어 뭐야? 어어님 어, 어, 뭐. 잠수익이 너 뭐냐? <웃음> 너, 너 뭐야? 고 메시지가 안 떴었어. 형님. 어? 그래도 아유 잠시만요 형님. 어. <웃음> 잠깐만요. 어. 오오 어, 어, 오시게요? 아 어, 나도 잠시만. <웃음> 내내아 근데 아이데가지 봤는데? 어개빈이 먼저 죽었다. 아니 먼저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시 이게 어디 숨어 있었어? 저 비슬린이네 집이요. 내 집에 숨어 있던데. 와, 아와아 이거를 끝까지 말을 안해 줬다고? <웃음> 형님 기 <웃음> 진짜 와 한남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진짜 한남자 대 한남자였다 진짜. 아한 놈은 죽은 거 거짓말하고 숨어 있다가 <웃음> 한놈은 여행으로 <웃음> 어떻게 화개수로끝내볼라다 <웃음> 뒤지고 <웃음> 아니, 아니, 근데 그... 나는 막내 해도 괜찮아. 그래, 뭐... 네, 내 오빠 소리 <아가리에>? 감자... <웃음> <웃음> 오빠... 막내 소리... 오빠... 그러니까 말이 많네. 말투 좀좀 줄이자. 오빠, 아가리해 오빠, 막내... 그럴 거 몰라. 잠깐만 어. 뭐, 내가 마지막에 죽었으니까, 케빈이 방금 뭐라고? 어? 아 형! 아 형! 실기 아, 형! 어, 어, 아, 형? 아 진짜 오늘 웃승할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오빠! 막내야! 씨익 오빠! 한번 해봐! 지이 오빠! 츄컵 주스 사주세요! 한번 해봐! 아 진짜? 진짜요? 리 really? 리? 어. 빠를리? 한남자 바로 가버리네? 아, 나한남자야나한남자야나한남자진 형이... 나나 이거는 <웃음> 하다! 하다. 나한남자나한남자야 <웃음> 나 어쩔!